<웃음> 자 오늘 저기 제 6회 그 공기식 코리아배는 페이크고 저슈터스코어배그 평일 매치 스테이지 설명을 좀 진행할게요. 첫 번째 스테이지 여기에 여기 드럼통에 총을 얹어놓고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하고 저기 보이는 페이퍼 타켓 반대쪽에 페이퍼 타켓 가운데 스틸 타켓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스타 플레이트 맞추는 그, 그 스테이지고. 어, 우선순위 가까이 있는 것부터 먼저 맞추는 우선순위 위주로 어, 어, 스테이지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스테이지로 넘어가면은 조금 이제 길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시작을 하죠. 여기서 시작을 해서 어, 보이지가 않죠.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이제 타켓들이 보이지가 않는데 이렇게 몸을 꺾으면 은 저기 보입니다. 네, 페이퍼 타켓은 전부 다 두발씩 그리고 마지막에 스타플레이트는 저쪽에 있을 예정이에요 스타플레이트 그리고 세 번째 스테이지로 넘어가면은 세 번째 스테이지는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총을 올려두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어, 페이퍼 타켓이 여러 개 있습니다 페이퍼 타켓 저거를 다 어, 사거리 우선순위로 해서 가까운 쪽 먼저 이렇게 맞추면서 클리어를 하게 되는 스테이지입니다 그래서 음, 해외의 IDPA 실총 매치죠. 실총 매치인데 이제 저희는 이제 실총을 못 쓰니까 에어소프트건을 가지고 이렇게 매치를 진행을 하고 어, 기본적으로 뭐 비싼 조기는 아니지만 조기에 그 실제로 그 비비탄 개수도 어, 실총 매치와 동일하게 맞춰놓고 IDPA 룰에 맞게끔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음, 그러면 매치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re you ready? Yes. Yeah. Stand by. 언노된쇼클리이 어, 응. Are you ready? s t a n 건너댄 쇼클리어 3분 다 1만 지금부터 불러주이바이 쇼클리어 네? 자, stand by. Okay. Show, show clear. Yeah. Oh.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어 자. 자, 자, 자. 자, 자, 로드의데 메커리, 어슈터로드아메이 큐, 레디 홀스터 에턴온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괜턴다괜다 괜찮다, 괜찮다, 아다 괜찮다, 니다 괜찮다, 괜다괜찮습니다괜찮다 언드 쇼클리어. 아, 뭐, yeah. 어. 또 어디 갖고 붙데 아고. 다 레디. 넵. 스탠바이. 오. 언더 쇼클리어. 해머다운 없어. 없습니다. 홀스터. 예, 턴하시요 시타이, 레 e d 네. 네. 스탠바이 이거 y 오. 이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어 오. 마다홀스 오. 오. 오. 오. 사 양쪽으로 잘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슈트 다이올드에, 멋있어. 다이올드에, 아. 예. 스탠바이. 오. 언더 텐션 클리어. 어? 들어지마 <웃음> 자, 레지아. 지아레 레지아. 레지레레 이 스탠바이! 오오! 안나오 쇼크 리어 쇼크 리어스자 스탠바이! 업로드 운쇼 클리어. 어디가 없습니이거없습니다없습니 해머 다레인지 클리어. 쇼 클리어. 폴스터. 클리어. 레인지 클리어 레인즈 아, yeah. 클리어 레레인 예. 클리 클리어 어다 벌써 u r ça. On a un a u t 야 e choc, 락 l é o On a un autre choc, l 그거 실총룡이라고알거든아 베디. 대박! 네네 뒤에 네. 뒤꿈치 네. 맞아 이제. 아 뒤꿈치? 네. 어 됐어 Are 네. 아, you r e a 나가야 돼 Are 아, you ready? 누른다 예자 네. 네. 스탠바이, 네. 자, 스탠바이. Oh, t s a ready, c h yeah. o t e p a 노던 쇼클리어 자, 요래 네. 스 시청